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예, 국내에서 회로 먹을 수 있는 새우 종류들을 보면은 요즘 많이 출하되고 있는 양식 흰다리 새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독도 새우 3인방이라고 하는 꽃새우, 닭새우, 도어 새우가 또 있습니다. 또 초밥집이나 이자카야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달달한 맛의 단새우가 있죠. 또한 값비싼 몸값의 보리새우 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새우들을 우리가 회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는 새우지만 회로 못 먹는 새우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타이거 새우죠. 대부분 냉동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하고 보통은 이제 구워 먹고 또 익혀서 먹습니다. 회로는 먹지 못하는 그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농락카페를 이렇게 보다가 이 타이거 새우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국산 양식 블랙 타이거 새우가 있더라고요. 1kg에 20에서 2 5미 정도 되는데 가격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산에서 처음 양식이고, 이거 이제 회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거 받았습니다. 블랙타이거 새우가 이제 홍다리 얼룩새우 아니면 이렇게 얼룩새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얼룩새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대충 한 50마리, 60마리 사이가 되는 거한 2kg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25미 사이즈. 우리 흰다리 새우 같은 거 보통 구매하면은 이제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좀 고가예요. 1kg에 한 9만원, 9만, 9만 5천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리새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먹어봤는데, 리뷰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 고이 숙회 등좀 다양하게 요리를 해봤어요. 또 여러가지로 조리를 해봐야지 그 맛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손질을 먼저 하는데, 뭐, 당연히 새우는, 모든 새우가 그렇지만, 내장 제거 필수입니다. 이렇게 흙맹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을 따서 내장 제거 하는 거 보통도 많이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내장 제거 꼭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익혀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우가 휘어지지 않게끔 꼬챙이, 나무꼬치를 꽂아주었고요 예전에 제가 보리새우 영상 그 영상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익힐 때는 먼저 대가리를 먼저 좀 익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으면은 뜨거운 물에 넣고요 이게 다 거의 다 익으면 떠오르거든요 이게 떠올랐죠 그럼 이제 한 20초 정도, 한 20초 정도 세고 꺼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힐 때는 뭐 얼음물에 이런거 넣지 않고요 그냥 상온에서 천천히 식혀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뽑을 때는 너무 식으면이 꼬챙이 잘안 뽑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식었을 때빼주시고요자 먼저 대가리 잘라주고 껍질 벗기고 그리고 이제 배 쪽에서 칼집을 넣었고요 이제 모양을 좀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을 잘라서 이제 꼬리 부분에 이제 앞부분 이렇게 올려 가지고 모양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초밥용 새우 이제 만드는 거 이것도 배 쪽에다가 칼을 집좀 넣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올려서 당연히 이제 와사비도 발랐죠 이제 토치로 살짝 익혀줬어요 그래서 이제 접시에 숙회하고 이제 초밥하고 같이 세팅을 했고요 초밥은 제가 충분히 불로 한 다음에 식혀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날로 먹을 새우, 새우 회를 할 건데 일단은 음 이제 몸통에 있는 껍질만 닦았구요 좀 탱글 하기 위해서 얼음물에 잠깐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6마리 만들어 봤고요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까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새우회 인데 약간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이는 이제 등 쪽에서 칼을 집어 넣어야지 돼요 배 쪽에서 칼 집어넣으면 이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하면 또, 또 색다른 모양이 됩니다 맛은 같겠죠 자, 이번에는 살짝 데쳐 가지고 이것도 새우 회로 먹을 거고요 어, 내장 빼는 거 어, 저번 제가 새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부분에 잡고 새우 몸을 좀 곧게 한 다음에 잡아 빼는 거 한번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살짝 익힌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껍질을 까주고 이제 좀 똑바로 어, 일직선으로 이제 예, 세팅하기 위해서 가운데 배 쪽에 이제 칼집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이를 할 건데 두 가지 했어요. 어, 오븐하고 에어프라이했는데 에어프라이는 제가 소금 구이로 했거든요. 소금을 살짝 뿌리고 그 위에 이제 소금을 좀 뿌려주고 이제 180도에서 이제 구워줬는데. 그래서 이제 에어프라이어를 이제 소금 고기가 될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80도에서 20분 정도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오븐에서도 180도에서 20분 이제 그냥 바로 구워, 구워줬습니다. 위에 그릴도 키면서 같이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지금 한번 이제 먹어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서 이제 그 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흰다리새우나 이런거 비해서 는 고가 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우 회예요 어 이제 식감은 완전 좋습니다 이게 흰다리새우 이런거랑은 완전 차이가 다르고 비교하자면 보리새우랑 비슷해요 굉장히 이제 뭐랄까 꼬득꼬득한 맛이라고 할까요 입에서 팍팍 터지는 그런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살짝 데친 새우회인데 요게 아, 저는 예, 저번에 이제 보리새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냥 생그 새우회보다는 살짝 데친 게 좋은 식감도 있지만 고소함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맛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숙회인데 숙회는 사실 보리새우도 저는 숙회가 훨씬 더 좋아요 이 고소함하고 그 단맛이 굉장히 농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익혀 먹는 게 좋고 지금 찍어 먹는 거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요 초고추장에다가 그리고 새우초밥인데요 살짝 불맛이, 불맛을 냈죠? 이거 정말 맛있어요 박수 나오는 맛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오븐구이 예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이 껍질이 보면은 이 살에 다 들러붙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냥 씹어서 먹어 봤는데 크게 이물감은 없어요 완전 맛있어요 이거 고소함의 극치예요 껍질로 같이 먹게 되니까 이 바삭한 식감에 아주 고소함이 너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먹던 블랙 타이거 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선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좋고 새우 대가리야뭐 뭐, 뭐 너무 맛있는데 이입쪽에 보면은 굉장히 단단한 돌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주둥이, 이제 이빨 이 있는 부분 요건 굉장히 딱딱하니까 꼭 버려주세요 이건 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프라이저, 소금고인데 소금을 조금 투머치예요. 그래서 소금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우가 약간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새우는 소금 소금을 안 뿌려도 어, 되고요. 자 오븐구이가 좀더 나은데 왜 그러냐면 오븐구이가 훨씬 더 바삭거려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실 때는 좀더 바삭하게 조금 더 오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국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우탕 면을 만들었고요 이제 버터하고 다진 마늘하고 새우하고 이제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레시피인데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지난 그 새우 영상에서도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못하면 엄청 타고 연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불 조절 살짝 잘 하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붓는 거는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스프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을 넣어 주시는데 어 단그 라면은 매운 라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버터나 이런 새우가 약간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삼양라면 좋아하는데 이거는 꼭 신라면을 사용을 합니다 네, 국물이 정말 맛있거든요 사실 새우하고 버터하고 마늘 들어갔는데 맛 없으면 안 되죠. 거의다가 라면 스프의 라면인데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국내에서 첫 양식에 성공하고 출하한 블랙타이거 새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좀 총평을 좀 하자고 하면은 이 블랙타이거 새우는 이제 보리새우랑 비슷할 정도로 아주 식감이 굉장히 톡톡거리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단맛은 사실 보리새우보다는 좀 부족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흰다리 새우가 단맛이 좀더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이 톡톡 채는 식감과 고소한 맛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가에요 좀 가격이 살짝 좀더 좀 내려왔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